네. 이니까7 응. 잘했어. <목소리도> 차차. 차차. 여기 간식. 똥꼬 발랄 차차. 뭐 성격이 있나 봐. 아, 이 <목소리도> 나이 먹으면 좀안 들리니까. <목소리도> 자 기다려 <목소리도> 잘했어, 뭐 <예했어>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잘했어, 차차. 에이, 차차, 잘했어. 잘했어 차차. Challenge. Challenge. Challenge. c h a e g g g g g g g g g g g 잘했어, 차차. 차차, 네,